안녕하세요. 문 리버님. 문 리버님께서 상담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신청해 주신 내용은요. 현재 타로 상담사로 활동 중에 계신데 명리학에도 관심이 많으셔서 지금 제 유튜브를 신청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명리학 공부를 시작해서 또 직업으로 연결시켜서 일을 할수 있을지 이런 문의를 주셨습니다. 네 보통 이제 타로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명리학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시 되고요 또 명리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타로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어, 저도 이제 이렇게 유튜브에 보면 어쨌든 알고리즘으로 연결이 되어서 어, 타로 상담도 많이 연결이 돼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제너럴로 이렇게 상담을 해주시는데도 어쩔 때는 신기하게도 구체적인 단어까지 맞게끔 어 이렇게 리딩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참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따지고 보면 이제 명리학과 타로는 조금 영역이 다르죠. 타로는 점학이라고 할수 있고 명리학은 이제 말 그대로 명리 사람의 그 타여 나서 죽을 때까지 어떤 목숨에 붙어 있는 한그 안에서 이 생일을 가지고 이제 그 사람의. 에너지를 살펴보는 건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명략 그 위에 점학이 있다 어,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것은 이제 어떤 그 기운을 이게 뽑아서 읽어서 어, 내용을 점을 치는 건데 어, 동양에서는 또 육효라는 것도 있죠 그래서 이제 점학은 그것을 읽어내는 사람이 그 신의 뜻을 읽어내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 저희들처럼 이제 이렇게 근거 자료를 가지고 해석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영역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두 영역이 그 어떤 사람의 마음을 읽어내고 또 어떤 그 사건 일어날 일들 이런 것들을 읽어낸다는 차원에서는 또 흡사하기도 하죠 명학 공부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어 강추합니다 왜냐하면 음이 타로 하시는 분들이 훨씬 또 이런 인간사나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하시죠. 명력 공부하시면서 인간사를 풀어내는 것들을 항상 또 상담해서 그렇게 인간의 역사를 풀어냈기 때문에 잘 연결을 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또제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은, 저도 이제 명력 공부를 15년 정도 되었네요. 한 지가 15년 정도 되었는데, 이 공부를 먼저 하고 나서 대학에 이제 심리학, 교육 심리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석사에서 박사 올라갈 때 보면 제가 이제 교육 심리 및 상담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같이 공부하다가 박사 올라갈 때 교육 상담 쪽으로 가는 분 계시고 교육 심리 쪽으로 가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제 저는 이제 상담 쪽보다 심리 쪽에 공부를 더 하고 싶어서 들어갔습니다. 어렵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어 같이 공부한 제 기수, 기수분들이 70%가 다명학 공부를 많이 했건 적게 했건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심리학을 하시는 분들이 또 명리학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같은 장르 이런 같은 장르의 공부가 있고 그것을 잘할 수 있는 그런 또 기운이 있다라는 겁니다. 보통 이제 이런 심리학적으로 잘할 수 있는 십성으로 친다면 편인이 이런 철학 심리학 이런 부분에 공부를 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깊이 파고 들어가는 그런 것을 편인이 잘 하잖아요 그러면 편인은 이제 이렇게 어 보이지 않는 것들 그리고 답이 딱 나와 있지 않은 그런 분야의 학문을 계속 파서 그 원리를 찾아 들어가거나 하는 것에 좀 희열을 느끼고 그런 영역에 편인이 있으신 분들이 잘합니다 그래서 문 리버님께서는 문 리버 굉장히 필명이 좋으시네요. 오드레뿐 나온 영화의 문니브라는 그런 문니브라는 그 BGM이 있는데, 그, 뭐지? River. 문니브. 문니브. 티파니 아다인데, 문니브님께서는 편인이 있나 없나? 그걸 좀 봐야 되는데 왜 시간을 안 적어 주셨을까? 예 시간을 일부러 안 적어 주셨나요? 일단은 그 지장간에 하나 있긴 있습니다 일지에 변인이 있어서 사실은 이제 일지에 이렇게 지장간에 변인이 있는 분들이 우물을 파듯이 공부를 하는 그런 성향이 있거든요 제가 아는 선생님 중에서 그분도 지장간에 이런 인성을 하나 들고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서 되게 잘잘 잘 되셨죠. 네, 이 영역에서. 그런 것처럼 어문희님께서도좀 굉장히 급하고 악착같이 공부하는 그런 면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면은 엄청 잘 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이렇게 살이 있으신 분들, 병간이죠. 병간이 있으신 분들은 이게 렇 총미로 병간성이 강하거든요. 죽게 살기로 하는 그런 건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한번 하면 막 끝까지 네가 죽나 내가 죽나 할 정도로 해붙이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이제 이게 바로 일지와 연결되어서 있기 때문에 타인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죠. 타인의 눈에는. 이 급제를 띄워놓고 있기 때문에 뭐 되게 여유있게 보일 수는 있지만 본인은 항상 좀 긴장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약간 강박도 있으십니다. 뭔가 할 일을 앞두고 나면 그걸 해놓지 않으면 잠을 못 이룰 정도로 약간 강박 성향도 있으시고요. 아, 그것은 이제 단점같이 느껴지는 부분도 있죠. 왜냐면 강박이 있으면 되게 힘들잖아요. 하지만 뭔가 일을 할 때는 되게 남보다 엄청 빨리빨리 빨리 그 미루지 않고 일을 미루지 않고 해나가는 그. 그런 건성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뭐 공부를 할 때도 그렇고 뭔가 뭐 타로 공부를 하실 때도 그렇게 오셨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이렇게 평간음 우리가 이제 살이라고 하죠. 살을 가지고 있다 하는데 평간을 쓰시는 분들은 촉이 좋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예리한 칼 끝으로 핵심 포인트를 탁탁탁 찌르는 듯한 그런 전체 살인하는 어떤 그런 면도 있고 또. 어떤 그 육감 미리미리 이렇게 어떤 그 초기 좋아서 읽어내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심리학 쪽으로 이평간사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예리한 상담을 잘 하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제이 청간에 이렇게 편재를띄어놨기 때문에 이걸 잘 활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되게 안전하게 지금 장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 뭐 주변에 인덕이 있다고 해야 되나요? 주변 사람의 덕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인덕이 있는 분들은 내가 가만히 있는데 상대방이 나한테 잘해주는 경우는 없거든요. 본인도 그게 부엉하는 그런 노력들, 그런 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상대방이 어, 나한테 도움될 수 있는,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그런 구성으로 어, 지금 짜여져 있고요.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 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상담으로 사람을 관계를 할때 되게 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타고나셨다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제 명약 공부를 같이 한다면 은 훨씬 더 깊어지시겠죠. 타로로 할수 있는 그런 영역에서 플러스 명약에 좀더 깊은 공부를 보탠다면 이 상담의 스킬도더 넓어지실 거고 또 깊이도 더 이제 더 깊어질 거니까 우리 인생사를 보는 눈도 더 깊어질 거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러면 우리 공부를 수료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진로를 잡을 수 있을까? 이 질문이신 거죠. 아, 센터에서 지금 뭐 전문가를 하신 분 중에 이제 개별적으로 상담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제가 따로 개발한 검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일을 넣으면 프로파일을 출력시켜서 그걸 보고 검사를 하는 그런 진로 검사를 많이 하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검사를 하고 상담을 해주는 그런 분들을 제가 키우고자 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 올해 안으로 이제 그것은 이제 실행할 예정인데요. 어, 그런 활동도 이제 같이 한다면 우리 센터와 같이 한다면 그런 방향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강사로서 활동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 자격증을 따신 후에 어, 평생 교육원이나 또 개별적인 그 수업이나 이런 것들을 열어서. 교육으로 나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은 만약에 뭐 시간에 인성이 좀 나와 있다면 교육 쪽도 가능할 거고요 만약에 인성이 나와 있지 않다면은 교육보다는 상담으로 나가시는 게 훨씬 잘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전문가 과정을 하시고 나면 어떤 멘토 역할을 저희들이 해드리기 때문에 충분히 그 방향을 같이 의논을 해서 또 길을 열고 나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본인이 이 공부를 할까 말까 망설이고 있다면 저는 해놓으면 훨씬 더활 용도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충분히 대답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네,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